안녕하세요 아쿠나 마트타입니다. 오늘은 제멋대로 만든 마동석 형님과 어벤져스의 싸움입니다. 태초에 우주에는 신이 존재했고 신들이 만든 존재 중에는 이터널스라는 종족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마동석. 그의 원대한 꿈은 우주정복이었고 이를 위해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기 시작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 찾기 전에 나머지 조각들 우리가 다 찾아와야 돼. 알았어? 저석석다 찾아봐. 우주를 헤매던 마동석은 지구의 어벤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사실 확인을 위해 헐크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는게 있을 거아데 헐크는 자신을 무시하는 마동석의 행동에 분노하여 선빵을 날리는데.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내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 야병시가 진실의 방으로 헐크는 그렇게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게 되고 너그 같이 다니는 애들 있지? 걔네들 어디 있는지만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너 조용히 중국으로 보내줄게. 헐크는 마동석 형님에게 어벤져스의 위치를 알려주고 치욕스럽게 지구로 돌아오게 된다. 마동석이와 마동석이 이후 헐크는 동료를 팔았다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 더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 왜안 나와? 나와, 나와, 마동석은 인피니티 스톤을 찾아서 지구에 도착하고 어벤져스와 싸우기 시작한다. 어벤져스는 모두 한방에 쓰러졌고 그렇게 마동석 형님은 우주정복에 성공하였다고 전해진다. 한 사람만이 이 순간을 즐겼다고 하는데 헐크는 자신이 약한게 아니라 마동석의 강력함을 확인하고 슬럼프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